아요 <목소리도> 아, 내가 아, 저 하나 좋지 а 어디로 보 자, 시하세요 어. 다시 한번 제도몇 보세요. 네. 너무 요 아 네. <놀� smelledhail schnell> <steve> <Buffalo> <clearly> 네. Well <upward> 하하. <하나> 아으로도 제가 오늘 후기 못가겠습니다 네. <웃음> 아, 이렇게어요이 아, 네. 아. <웃음> 여기, 여기. 이쪽 돌려. 올라... 네, 맞습니다. 네. 이셔 많이 이게, 이게. 네, 네. 네. 네. 네. 네. 어, 말풍선. <웃음> 아버님도 해시세아버님해요아버님 응. 해주세요. 아버님도 네. 해주세요. 아버님도 해주세요. 아버도해아우님도 해주세요. 아버세 아버님도 해해보세요요 네 죄송한데 저희가 우리 바꿔야 돼. 우리 우리 보도가 선택은 네. 여기 아니야. <웃음> 바꾸셔야 돼 <돼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저희가 <웃음> 어버이날이라서 내 <웃음> 네, 아빠한테 선물. 여, 여기 여기 방. <웃음> 여기 <봐주세요. 웃음> 네 여기는 데 <봐주세요>. 여기 받으세요. 저 받으, 사드세요 네. 어. 자, 자. 어허허. 자. 어허허. 자. 여기, 이쪽에 있거든요. 네. 네. 여기, 여기, 여기, 비기님기쪽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다 안녕하세요, 기여입니다 여기, 어, 음. 가세요 나는 맞이 하여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